아무튼 재밌었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어잠깐나 <웃음> 아, 그러면 진짜 가습기 물좀 채우고 올게요 그래 그 그래. 가습기요? 아니 나 가습기 물을 나는... 채워야 되는데 알았어 <웃음> 아니, 아니 연비야 연비야, 막 연비야 흥분하지 오, 마 갔다 와 <웃음> 흥분하지 마 <웃음> <웃음> 갔다 와 아무도 했지 <웃음> 나만... 아무도 뭐라고 <웃음> 안 했다고 아무도 <웃음> <웃음> 아니, 알았어 아유 억울하시겠다 억울하시겠다 그럴 수 있어 연비 잘했어 그어 억울하시겠다 참 억울하시겠다 갔다 오라고 연비 잘했어 갔다 와 엄마 나귀에서 피가 나요. <웃음> 일단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한번 해 보죠. 네. 다들 네.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볼까. 네. 오늘 이거 어몽어스 숨바꼭질을 해볼 건데요. 일단 멤버 신한번이나 똑같고 이거는 편집을 미소한테 맡길 거기 때문에 편집 안 하는 기원이까지 이렇게 해 갖고 바로 가 볼까요? 고고고고. 네. 아, 이거 마이 마이크 켜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어, 이거는 마이크, 마이크 켜도 돼. 어, 어, 뭐, 일강 님이다. 어 일강 모니 일강 님이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해. 거야. 아 오른쪽에 어다 있네. 우리 환풍구 횟수도 있어. 우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숨기도 돼. 어 이거 마우스로 이거.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소리 봐. 소리가 미쳐서 소리가 뭐야 뭔 소리야? 연빈 님맛 있어? 어, 나왜 찾아 왜왜왜왜 아, 아, 아, 아, 미쳤어, 오, 미쳤어. 아, 미쳤어. 아. 어 미쳤어, 아. 어, 미쳤어. 미쳤어. 개 무서워 아. 이거 뭔데 야이 와중에 오, 우리가 임무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와중에 네. 아, 미쳤... 아니 진짜 미친... 어왜한 어? 번만 살주세요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번만 살려 주세요. 물기 물기 불어. 아, 살려 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 주세요. 아, 아, 아, 잘했다. 잘했다. 시민 어? 여러분, 왼쪽 위에 데인저 미터 있어요. 그게 빨개지면 빨개질수록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보 고맙.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으아! 아, 안녕하세요. 야, 야 안녕하세요. 숨기가 왜 0이 어? 됐지? 안녕. 예. 벤츠에 숨을 수 있어요, 시민이. 우와, 근데 횟수가 그, 제한돼 10소. 있어. 안녕하세요. 연비는 찾았다. 아 got to s 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 I 까 s 까 t o s t o u go. You go. s a s 줄줄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 어, 어, 뭐야, 어,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위인치 표시된다! 위인치가 어, 표시된다! 야! 야. 야. 도망가! 야이 상태에서 40초를 더 버텨? 어, 뭐야 야 이거 야 이걸 버티라고 이거를? 40초를 도망가. 더 버텨 이 상태에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식당에 지금 식당에 두명 있네 어 뭐야 없는데? 어디갔어 방에두명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한 명의무실! <웃음> <쳐>. <몬> <빛돌아! 몬> <웃음> 야, 근데 이거 쫄깃하다잉어 <웃음> 이거, <오>, 이거 쫄깃하다잉 <웃음> 어? 아니, 근데 <웃음> 설명해 주세요. 아, 올라가면... <웃음> 왜 저만 찾아요? 야좀연비 <웃음> 아, 저번부터 좀 이상한데 왜 저만 자고너 저를... 좋아하나 <웃음> 보지? <웃음> 똘, 똘, 똘, <웃음> 아, 아 저기 뭐가? 죄송한데 이강님 예, 예. 죄송한데 연비는 한펜이거예요 건들지 말라 아, 아, 아 맞다 아, 제가, 제가 죄송해요 제가 괜히 제가 잘못 건드렸서 죄송합니다 와 한일전 한일전 <웃음> <웃음> 와 <우와>, 진짜 한일전 <웃음> 한일전 <웃음> 근데 야. 특 중간에 낀 연비 아무 관심 <웃음> 없음 <웃음> <웃음> <웃음> 서로 이길 마음 없는 한일전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한일전 어 가져가자 아루시자. 제발 개불 들게해 주세요. 제발. 제발 개불 게해 주세요. 발 되게 해 주세요. 제발 제발 듣게 해 주세요. 와! 야 이거 막겠다. 이거 들어. 안 숨어. 뭐? 안 숨어 뭐야? 안숨 거. 아, 소리 뭐야? 이런 소리구나 아니 이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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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도 아, 너무 온도 빨라! 온도. 속도 너무 빨라다고 이거는 누굴 고? 오오 오! 다른 이유로는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야 속도 너무 빨라! 야 그리고 오, 다음번에 좀 시간 좀줘 <웃음> 이거 옷다 벗어야 돼 이거 옷다 벗어야 돼 이거. 아 도망쳐! 도망쳐 의무실에! 의무실에! 아 미안해, 아들! 나 갑자기 밖에서 헤이진이가 노래 틀었어.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오 안에 해! 안녕하세요, 제왕님. 야 비소리 속도 미쳤어. 들어온데. 해님은 유튜버 아닌가요? 안녕 우리 친구들, 헤이 진이에요 <웃음> 어, 들려요 지금 노래 소리? 몰라. 밖에 나가서 누구야? 진짜 들리잖아요. 와. 나나 아, 조금만 봐줘, 나 저거 끄고 올게. 가. 5초. 야, 이거는 근데 아. 가망 없다.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아, 가. 오! 가, 가, 가, 가, 가. 오! 나 오! 주루파 했어. 아. 야, 미쳤다. 어. 오! 오, 오 잘했어. 우와.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어,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해 주면은 알아차릴 오, 것 같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근데 더 넣자. 내가 왜뭉있어왜 뭉쳐있는거야 어, 아, 뭉쳐 아 연빈은 왜 가만히 있어 <웃음> 아헤이고 왔잖아 아니 뭐라고? <웃음> 헤이즌이 끄고 <끊고> 왔잖아 아어디니살딨니어어디니어니 조금만 버텨 야와야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다 개무섭다. 와, 이거 이거 재밌다. 이거 그 진짜 재밌다. 야... 미쳤네, 진짜. 마지막에 <웃음> 트리플킬. 야, 근데... 용데 영이 용기라고. 야, <웃음> 이거 근데... 약간... 덕자, 이거. 유령이 조금씩은 힌트 줘도 괜찮겠다. 아, 맞아. 어, 어 방금 산소실 가는데 도망쳐! 그랬는데 세 명이 우르르 <웃음> <오리도 웃음> 나오다가 퐁퐁퐁. <웃음> <펑펑펑. 웃음> 트리플킬 당했어. 아, 미쳤다. 서로 <웃음> 야맵 바꿔볼게. 맵 바꿔볼게. 어. 아..근데 손맛 지기네 맞죠 이거 어, 그.. 맵을 에어십으로 가볼게요 에어십 크지 않나? 너무..너무 너무 빡세지 않아요? 와..에어십 크잖아 근데 되게 크잖아 에어십 최근에 된거 제일 최근에 된거 그니까 러 임포스터가 너무 빡세지 않아? 뭐 한번 해보지 뭐아 그리고 나 이거 모자를 벗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웃음> 아 그래? 뺄건다 음, 그래. 빼야겠다 내가 사줄게.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아 다이어트 해야 돼? 오, 어다다 것도, 다이어트 것도, 해야 돼아 나도 이거 빼야겠다 아 펫도 다 빼야 돼어 일단은 빼고 몸을 가볍게 빼고. 해야 돼 몸을 양보할수 없다 뭐 <웃음> 이래는데 걸리면 진짜 어려워겠다 아 모자는 써아 쓸까? <웃음> 지금 씨앤이 지금 이렇게. 숨소리 방지, 마스크 <웃음> 숨소리도 <웃음> 안 내기 위해서 ]겠다. 어 숨소리도 안 내기 위해서 바로 <웃음> 방독면으로 바꿨는데 <웃음> 아 방독면 껴야겠네 저건 더 큰데? 야 저건 소리 더커 <웃음> 그막 이런다고 아, 자 가자! 봐도. 갑니다! 3투 네. 야, 제발, 임포스터. 제발, 제발 임포스터 제발 임포스터 제발 임포스터 되게 제발 어, 포스 너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요. 임포스터 이거 제발 너무 임포스터 재밌단 주세요. 말이에요 재밌다 이렇게 싹싹 임포스터 제발, 제발. <웃음> 조졌다 인야 우리 조졌다! 도망가라! 죽은 브리핑이에요? 죽은데 브리핑! 어 뭐야 이거? 선택하라! 넓은데도 넓은데! 시가 없어! 시가 없어! 빨리! 야, 빨리! 빨리! 뛰게 빨리! 뛰 빨리! 시작해.